안녕하세요 내선드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마스튜디오의 고윤비입니다 오늘은 어제 입문자용 영상 재생 목록에 이어서 제 채널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채널은 솔직히 입문자들이 보시기에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뭐 라이브 참여자들도 실제 포린이 보다는 그냥 떠드는 걸 좋아하는 업자분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와서도 뭐 질문을 한다던가 하는 걸좀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도 힘들죠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알아야지 어?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써야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실제 이제 오프에서도 수업을 할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그때는 이제 일대일로 옆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대충 그냥 뭐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봐도 이제 서로 한국말을 하니까 알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뭐 중간에 자기가 말을 끊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도 있었거든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이 그냥 쭉 이어지게 되면은 그걸 이해 못 해요. 자 아, 그리고 사실상 제가 라이브에서 하는 작업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끌으려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 저장도 안 하잖아요. 자, 하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튼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강좌가 있으면 어딘가에 인터넷 강좌처럼 이제 여기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올린 거일수록 뭐 차례차례 1강, 2강, 3강 뭐 이렇게 해서 좀더 쉬운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업로드가 된지 오래된 영상일수록 설명도 제대로 없고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좀 불친절하죠 그때는 제가 이 채널을 강좌 채널로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 뒤쪽을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어, 여기 입문자편 입문자편 재생 목록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위쪽에 여기에서 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채널 자체로 들어와서 이 오른쪽에 돋보기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채널 자체 내에서 검색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튼 뭐 이제 오늘은 얼굴 관련된 게 궁금하다 얼굴 치시면 쭉 나와요 많이 나오죠 뭐 윤곽 보정하기 얼굴 가려진 얼굴 살리기 머리사이즈 줄이기 뭐 단체로 얼굴 보정하기 가끔 다게 라이브도 라이브로 한 것도 뜹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플러그인 소개도 얼굴 관련된 거 이렇게 뜨고 아니면은 뭐 피부 클릭하시고 피부 그러면 또앱 소개도 나오고 인명사진 피부 보증 뭐 피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아니다 나는 몸매가 필요해 그럼 또리키파이리키파이 관련된 게 이것저것 나옵니다 이건 라디오인데 왜니손도대요 네 라고 돼있지 뭐 다리 늘리기 라든지 몸매 이런것들 그럼또 라이트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를 쳐봐요 라이트 쳤는데 어? 관련 없는 게 나와 라이트룸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어? 뭐야 원치 않는 게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제가 라이트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경 반사도 지웁니다 왜냐면 여기 빛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명 조명이라도 쳐도 뭐가 나오겠죠 조명을 많이 썼네요. 제가 조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네요. 자, 여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게 검색을 해보셔도 비스무리한 거, 뭐 빛, 조명, 라이트, 뭐 이런 거 써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겼다 하시면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샘플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아,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촬영을 했던 사진들이다 보니까 공개하기는 힘들죠. 하여튼 오늘은 제 채널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네, 뭐 이래요 여기서 검색하시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이내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영상도 지금 따져보면 그냥 니손도 네 대용만 해도 150개가 넘어가고 라이브를 많이 하긴 했지만 라이브에서는 제가 뭐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 직접 들어오시는 편이 제일 좋을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